레벨의 이번째 리뷰 짠! BHC 하오! 하오! 치아오 오. 치킨! 가격은 18,000원입니다 리뷰도 아주 오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따뜻하다 <웃음> 아까나 따뜻 안할 거라고 뭐라 해놓고는 이게 뭔용이야 근데 라유를 베이스로 한 치킨이라고 랬거든 그래서 약간 중국 사천요리 느낌의 치킨이라고 어.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음.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데? 어 맞아 맞아 여기 안에 흑지초를 넣었다고 하더라고 아 음. 보통 양념치킨은 고추장을 베이스로 약간 양념을 해서 좀 텁텁할 때가 있는데 응. 얘는 그런 맛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깔끔하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내 타입이다 진짜 아 진짜 어떤 부분이? 이치씨 먹은 건 진짜 맛있는 것같아아 진짜? 음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 맵구나 이거 좀응 음. 아니 내가 말해야지 아는 건 뭐야 <웃음> 근데 오빠가 그렇게 매운 거를 잘 먹는 편이 아닌데 이 정도로 먹는 편이면은 저는 맵기도 되게 좀 적당한 것 같거든요. 감칠맛 있지 매운 맛.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땅콩 같은 걸또 올려져 있잖아요.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땅콩이 있으니까 되게 더 사천 느낌도 나고 고소하고 맛있는데? 닭강정 느낌. 응. 하오? 하오. 우선은 요즘 사천 요리라든가 중국 요리에 되게 접목한 신메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맞아 맞아. 응. 다른 편랜드도 많아 이런. <웃음> 어 맞아. 그래도 그 매운맛을 잘 여기 치킨에 잘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 뭔가 누가 먹어도 이거 맛있을 것 같은 아~~ 것 같은 진짜로? 대박 얘가? 맛있는데 진짜 <웃음> 이게 많이 먹어도 그렇게 질릴만한 맛은 아니었다? 네 음~~ 이 맛이! 하오~~ 아, 하우 하오, 하오? 하면 오빠가 이렇게 옆에서 하오? 이렇게 해줘 알겠지? 맞아. <웃음> 한다 하오? 하오 <웃음> 좀 할게요 좀라야 근데 되게 잘한다 <웃음> 잘하네. <웃음> 어떻게 먹으면 볼에다가도 양념을 묻힐 수 있는 거야. <웃음> 야, 왜? 닦으려고? 좀만 있다가 닦어. 응. 아, 야, 오빠 움직여. 내가 정신이 없어. 야, 아니야! 하나 더 해야 돼, 너. 알았어.